오늘은 호남식 돼지고기 볶음 샤오샤오 로우라고 하는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메인인 돼지고기 그리고 꽈리고추 사실 청양고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향을 낼파 마늘, 생강 그리고 마늘쫑 큰 마늘쫑입니다 그리고 홍고추 매운 홍고추입니다 돼지고기를 쓸때 껍질 부분을 저를 향하게 깔끔하게 쓰러지죠. 비계가 비슷한 도끼로 쓰러졌죠? 생각을다 다지지 않고 그냥 큼직금지하게쓰러지겠습니다 고추를 셀을때 이렇게 돌려주면서 썰어줍니다. 자 이렇게 막힌 게 없잖아? 시작해볼까요? 고기부터 먹겠습니다. 한 향부터 안내서요 돼지고기를 볶아가면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. 돼지기름이 일종일 나갔습니다. 마 생강 마늘을 넣겠습니다 파는나는 거고요? 고추 넣겠습니다 고추 돼지고 있을 때넣어도요니다 책을 좀내주고 간장한 3큰술 들어갑니다. 굴소스, 1큰술 정도. 맛술, 3큰술. 마늘똥, 푹 마늘똥 넣고 자 이렇게 호남식 돼지고기 볶음은 완성했습니다. 먹어볼까요? 음, 이렇게 고추랑 마늘쫑이랑 같이 뭐가 생각나요? 밥이요 <웃음> 저소로는 진짜 간단해요 들어간 게 별로 없습니다 고추랑 고, 고기랑 그리고 간장이랑 맛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먹어봐! 굉장히 맛있는 거야